아니 무슨 똥이 이렇게 많아! 똥밖에 없잖아! 똥! 와, 진짜 똥밖에 없네 진짜 어? 장난 박박 때리나 근데 먹이 석탄이 왜 이렇게 많아? 어? 아 또똥 <웃음> 석탄이랑 똥이랑 섞어놓은 거야? 이쯤 되면 일부러 섞어놨나? 그쵸? 어? 아니 무슨 어? 아니 저기서 똥만 똥만 개싸다 죽었나 진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있네? 그래서 여기서 누가 그래도 뭘 해먹고 살긴 했었나봐 그쵸? 여기 막 장작같은 것도 있고 누구 해먹고 살긴 했었나본데 아거미줄걸렸어 비켜 지치 어, 야와 음. 여기 구멍난데 이렇게 가려둔거 봐와 진짜 아니 이 가지랑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고구마? 뭐가 있나? <웃음> 근데 이제 뭐 별거 없고요. 맞아 천장도 구멍 구멍 뭐, 뚫린 거 봐. 군데군데 구멍 뚫려 있고만 그렇죠. 여기는 바로 옆에야 거기고. 이 달마도는 왜 걸어놓은 거야? 진짜 바빠웃기네. 와 아, 이거 그 양귀비인가 그거 아닌가? 근데 안 치더라도 취소를... 살아있네. 사람... 근데 여기서 나한테 닭을 왜 돌보라고 한 거지? 그쵸 그렇죠? 무정란인가 봐. 일단 어, 가봅시다. 어, 한번 가보자. 지금 내 집이 어 여기인 것 같아. 여기 여기. 여기가 주막 옆에 여기여기 여기 있고 그리고 내 집이 여기 있는 것 같거든? 응. 음. 기수산 씨는 집에? 전량이 자네 여기 있었는가? 오! 어디 가시나? 내 자네를 마중 나왔네. 오! 내가 여기 인줄 어떻게 알았나? 자네 집에 있을 거라고 저 앞에 있는 요괴가 말해줘서 내왔네. 음... 아 지금 거시기 가는 겐가? 응 음, 나도 준비를 해야 해서 잠깐 저작거리에 들릴 셈인데 자네도 같이 가주지 않겠는가? 오! 아니 저작거리를 들려야할 정도의 축제인가? 그네옷한벌 하려고 하네 오! 아 구경 감세! 구경 감세! 구경 감세! 빨리 가봅시다 오! 새 옷! 새 옷! 새 옷을 쇼핑하는 걸 구경하는 건 재밌지! 감세 감세 감세 어, 자네가 하는 말 중에 새옷 밖에 못 알아들었네 아그렇지그렇지새 어, 옷을 사는 것을 구경하겠다는 이야기지 아 그런가? 음, 음. 그 자네도 내가 사는 김에 자네도 한벌 사는 게 어떤가? 어... 돈이 없네 흑. 그 자네... 그래도 그 옷으로 다니는 건 조금 불편하지 않은가? 아니, 나는 이 옷이 편하네 왜이 어, 옷이 별로인가? 자네... 올 때부터 이 옷이지 않았나? 아 그건 그렇지... 어... 뭐한 내일 정도 되면은 이제 좀근질럽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쩔 수 없지 않나? 자네 잠깐 뒤돌아보시게. 어? 아옷갈아 입는 겐가? 아이고 참또 그거를. 어? 자자자 자,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서 있겠네. 음, 바 네, 다이 안 보이지? 오! 깔쌈하구만! 아! 화난 옷 입으니까 사람이 확사네! 어. 네. 조금 산자 같아 보이는가? 아 그럼 그럼 완전 깔끔하구만! 아니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다닌지? 왜 평소에 무관복까지 계속 입고 다니는가? 네 그래도... 나름 장군인데 그 옷은 계속 입고 다녀야 하지 않겠는가 아 직업 의식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직업 의식 오케이 줬어 줬어 아 얼만지나 좀 한번 볼까? 자네도 한번 둘러보시오 아 개비싸네 뭐 이렇게 비싸오? 어? 아이 아, 돈이면은 어, 자네 그 수박을 쳐봐야지. 팔아 성공하였다는 소식을 내 들었어 에? 수박 완전 물가 올라가지고 쪽박 찼어 그나 어, 자네 때문 아니요 으음 맞소 맞소 아니요 나 때문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저기 수박 파는 양선이에게 다 들었어 자네와 삼범이가 아 아주 돌아가면서 수박을 다 팔았다지 무슨 소리요 나 절대 아니라니까 아이 참나 거, 내 인간인 정도 있고 하니 내 네, 이번만 눈 감아주겠어 에이 무엇을 눈 감아준다는 말이요 수박 말이요 수박 다 가져간 거 말이야 아니 내가 수박 다안 가져갔다니까 나맨 처음에 두 줄밖에 안 가져갔어 네 믿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자네가 그렇다 하니 그렇게 생각하겠어 아이고 참 진짜라니까 사람 속고만 살았나 고참참아유 참.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자네는 어그 죽기 전에 장군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른 자들도 다 사람이었던 거요? 그것은 내잘 네, 모르고 아, 아 모르는구만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묻고 다니고 싶지 않다 여긴 이승이 아니니까 자, 이제 뱃놀이하러 가봅다 어, 좋소 좋소 이망월목참 아름답지 않은가? 어? 이거 이름이 뭐라고? 망월목일세왜 이거 이름이 망월목이요 달을 잊은 나무인게지 왜 달을 잊은거지? 뭔 소리요? 이은 그래? 이승의 달과 다르지 않은가? 어... 그렇긴 하다만 그 달을 잊었다는게 무슨 말이요? 내 이름을 지은 자에게 물어보고 싶스, 싶으나 나도 잘 모르겠네 음그구먼 그, 그저 그렇게 전해들었어 어, 은근히 아는 게 없구먼 음. 거 너무 앞에서 대놓고 말하는 거 아니오? 뒤에서 말했어 뒤에서 말했어 잠깐 이, 이놈 좀 한번 봅시다 아졌어졌어아 아, 이거 아까 봤던 거네 어. 아 아까 봤던 것이요? 응아니군 음, 이거 뭐 그렇게 막 엄청 엄청난 정보를 막 주지는 않는 것 같소? 이 자도 뭐 그저 그런 정보상인 게지 아 어, 그렇구만 어, 그러면 이 연옥 최고의 정보상은 누구요 글쎄.. 근데 그 자가 뭘 많이 알지 않나? 뭐그 음, 어, 정도요? 음, 뭐 나도 잘 모르네 아니 진짜 사고 진짜 아는 게 없는데? 내가 이제 이승의 정보를 어디서 얻을 일도 없고 하여 하긴 그렇겠구만 와 저게 뭐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것 같은데? 아저앞 말이요? 응아 음. 저것은 절일세 절 절? 궁궐같이 저렇게 절이 저렇게 궁궐같이 지어져 있단 말이요? 음, 그렇지 그렇지 나난 궁전인 줄 알았구만 제법 멋있긴 하지 제법이 아니라 완전 둔걸 갔소 네 이곳에 죽어서 온 것이지만 가끔 이곳의 정경에 감탄하곤 한다오 희찬에 밥은 잘 먹고 다니는가? 아, 그럭저럭 배 채우면서 다니고 있네 그래 뭐 굶지만 않으면 된거지 굿치굿치 아이고 아 이제 다 왔소 어 꼬끄랑 알내가 가져가 자네 방금 모으러 것이오? 어? 뭔 소리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알았네 알았네 성배 자네들 앉으시오 먼저 와 있었는가? 아그 그렇지 그렇지 우아가 언니 여기 있다 첨량이 나를 내려왔네 아이오 왔는가? 아이오 왔는가? 아이고 첨량이 전에 여기 앉으시게 좋네 아이고 그럼 우리 오기 전에 다들 한잔하고 있었소? 아이오 그지그렇지 운경을 어. 안주삼아 한잔씩 하고 있었다 조금만 음. 기다리라니까 그치그 바람도 선선하니 기분까지 좋아지는 것 같소 에이 그러지 그러지 이렇게 날이 좋은데 시조 하나 안는건저옥황상제님께서도 누워하실거였어 헤헤헤 <웃음> <웃음> 자 그럼 다 모였으니 이제 시조를 읊어보세요 아 그래 자 누가 먼저 읊을 텐가 그러면 나 먼저 한수 읊어보겠네 그러시오 그래, 좋네. 아유 오늘 저 달이 아주 붉고 아름다우니 내저 달을 보고 한수 읊어보겠소 미리내들 물이지어 밤하늘 밝게 비추는 밤 스쳐가는 바람 내음이 머리카을 간지리면 내 마음 스산하게 여우별이 솟으리다 아구고제법이구만한잔 어, 아유, 아유, 아유, 그렇지, 하시게 그렇지. 아유 네 여기 자리에 와서 한잔 하겠네 아유 좋네 좋네 음은 내가 해보겠다 나는, 연옥에서 가장 큰 나무인 망월목을 보고하겠다. 아유, 그래. 그러시오. 강가에 피어오른 갯바들 같이, 맑은 날에도 고개 숙여 웃는 버드나무처럼, 그렇게 늘상 자유롭게 대평 세월 누리고 살고 싶네. 아유, 좋아좋 대평 세월. 그렇지, 그렇지. 3번이 전에. 왜 그러는가? 자유로운 자네를 보게 자유롭네. 네, <웃음> 네가 네. 아까 승대와 만든 무화과 음료다 바꿔라. 잘 먹겠소. 자유롭진 <웃음> 않은. 아이고 목마르다. 접 접. 점냥이 자네 이거 마실 텐가? 이게 뭔가? 이거 아니. 무화과 음료일세. 아 주면 나야 좋지. 자네 왜 그러는가? 어이? 왜 옆에 킹게안나 아유 상범이 자네 왜 거기 앉는가? <웃음> 지금 뭐 하는 건가? 내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자 옆에 앉았다. 코 내가 신우라고 생각하는 점양이 이자에게 무화과 음료를 나눠주었어. 내가 준거 거. 아닌가? 그 자네가 준 것은 어허. 내 마음속 깊이 갖고 있네. 그래 그럼 수박 음료도 받아라. 그 맛도. 조가심하 그렇지 그렇지. 다안으시게귀찮이 자네 하겠나 아유 아이, 좋네 좋네 아이내 네, 여기서 한수 입겠네 아유 그래 그래 이 몸이 죽고 죽어 이백 번을 고쳐 죽어 백골이 응.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술 향한 일편단심이야 응? 가실 줄이 아, 야술 대상으로 아유 좋구만 그 네, 전에는 늘술 이야기만 하는까? 아이 제일 좋지. 이번에 이름서 나가시오. 기소산 자네 이름 기술산으로 바꾸는 거. 어때? 아이, 좋은 <웃음> 거 같네. 아, 좋은 것같네아이고 좋구먼. <웃음> 아이고 그 나는 앞에 보면서 하겠네. 그러시오. <웃음> 대산이 높다네. 하내 내 꽃만큼 높을까. 땅 아래 있는 자들이 탐할까 걱정되니. 내 손에 지고 동천지 못 숨겨 놓으리다. 아이고 이거. <웃음> 근 자네가 밥가를 좀 해줘야겠구만. 아이고, 보여이아연가여 슈? 부끄러워. 그, 아이고, 아이고, 그 슈. 하늘이 참 높구만. 아이고, 슈슈. 다 슈슈. 거, 그 나도 그 의도한 것은 아니라, 앞을 보고 한수 지어보겠네. 그래, 그래. 내 성정이 부끄러움이 많아, 그리 긴 시조는 짓지 못하니, 짧은 시한편 짓고 가겠소. 좋네, 좋네. <웃음> 강철이 가는 곳은 가을도 봄이라. 아이고 좋지. 좋구나. 아유, 좋구나. 아유, <웃음> 아유, 아유, 그럼 난다했 아이, 이걸 내가 계속 듣고 있어야 하는 거 아이, 내 점량은 이걸 어는거 아이, 은 이걸 내가 계속 듣고 있어야 하는 거 아이, 점량이전에가나아가 계속 듣는거아가계는아고어야는 아이, 아하면서느는 아, 그러면은 생각을 좀 해보겠소. 아니, 아, 려줬어 시라 긴 것을 좋아하시오, 짧은 것을 좋아하시오, 다들. 자네 원한대로 하게나. 어, 허 그렇다면 <웃음> 내가 조금 긴 것을 조금 외워봐야겠소. 음. 아유, 줬어. 자, 자, 이것은 말이오 굉장한 어떤 저쪽우 저쪽우 한 자의 어, 불네임이라고 할수 있지. 에헴... 음, 벌써 기대가 돼요. 헴 킹갓 제네럴 코스믹 엠퍼러 마제스티 패시네이팅 큐티 어? 프리티 뷰티풀 올저스 프레셔스 메친리? 하이클래스 엘레강스 럭셔리 클래식 어? 샤이닝 스파클링 어? 스페셜 파타스틱 원더풀 월드 타플레스 지니어스 브리트니드 점래 했냥이 에요 네, 음, 자네 들어 말인데 이거 점량이 자네 그 풀이를 해줄수 있겠어?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자그 긴가 제네를 코스믹 엠퍼러. 아, 진짜 왔다. 따봉 진짜 개 오지는 우주의 황제, 마제스티, s 시네이팅큐 c 프리티, 뷰 i 풀골 c 스 프레셔스, 하이클래스, beautiful, g o r g 스 o u s precious, h i 이거는 어? 이제, 아, 해. 진짜, 오지고 지리고, 응? 오졌다리, 지렸다리, 완전 진짜 개, 세상에서 따라올 자가 없는, 진짜 개 오진다라는 수식어요. 아니 이게 무슨 아, 말이 온거 뭔지는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아, 이거.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아이 아, 아, 해석을 해줘도 못 알아들은 이걸로 어떻게 하면 좋소? 아이고 뭔지는 몰라도 아주 좋아 보이는 아, 거만그래 최고라는 거 최고 중에 아유, 중에서 아유, 중에서 아유, 중에서 아유, 중에서 아유, 최고 중에 최고라는 이야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아 지금의 그그 월드 탑 클래스 지니어스라는 것은 이제 어. 어이 세계를 이 우주를 세계를 통틀어서 내가 제일 천재다 뭐 이런 아유. 의미인 것이고. 조금만 에, 조금만. 그리고 그 뒤에 Britney j n 냥이의 경우에는 이제 나의 그 고귀한 태생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어이 루인 것이지. 음.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시조 같은 나의 풀 네임은. 아, 자, 오지구 지리구 지렸다리 지렸다. 어쩔 티비, 저쩔 티비, 응. 맞죠? 에이. 응, 천재죠. 응, 지리는가? 완전 세계 최고죠. 에이. 박박 대박이죠. 아니, 저자는... 저저... 의미라는것이요어는 음. 어... 뭐, 뭘, 뭘 아니, 저자는... 아해 저자는... 아니, 저는게아닌가 지렸다고 하는데뭘뭘자는 아니, 저 그, 그, 혹시... <웃음> 아니, 저자는... 아니, 저자지 아니, 저지는 아니, 지자는아자는 아니, 저자지아까지자는아아 아 그게 아 지릴 정도로 진짜 최고라는 뜻이요아 진짜 지렸다는 아, 것이 아니라 기용법이요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려야 하는 거였나. 아, 어,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어. 아 그치 그치 그치. 아 보는 아, 참... 아, 아, 참... 아, 자로 아, 하여금 지릴 만큼 기백이 특출나다. 그런 말이라고 아, 할수 수 있습니까? 아 좋구나 좋구나. 자네 그렇게 보이긴 하오. 아 지르겠네 그럼, 그럼, 이거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아이고 몰뚤 좀 하는구만 응. 좋네 좋네 자 그럼 우리 기백이 남다른 점량이까지 했으니 이제 장원을 뽑아보세 나네. 어? 자네 자네 <웃음> 너무 당당한 <웃음> 것 아닌가? 자네가 <웃음> 장원이라고 아장시라서 그래. 장원이라는 것인가? 아니, 아니 그래, 나 지금 좋네 좋네 아인정해주겠네 <웃음> 어, 인정 장씨니까 장원 아시게 장신은 어, 당신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 장원이구만. 어, 맞구만, 맞구만. 아, 그래서 언급이잖아요. 장원 하시게. 그냥 전화 하시게. 다 하시게. 알았어, 조금만. 각세, 각세, 세 장원이 응. 말한다. 집에 가라. 아, 그래, 그래서 그래.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 모두 파업세. 저자 아주 집어대로구만아 그러니까 맞다 맞다. 아유 전부아 같이 가자. 에한잔더 한다고? 아니 저 기가바이트 씨 진짜 도대체가 어, 몸이 아유. 간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요? 빨리 빨리 가시게. 아 근데 거부시라서 이렇게 느리것어요 어쩌겠나. 아이고 저희 저희 그래 기가바이트 씨. 에? 거북이에요 자라예요. 거북이지 나를 이렇게 자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아 혹시 혹시 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에이? 어... 돌다리도 그... 않겄소. 어이, 수산이자네, 수산이자네, 네, 볼 다리도 두줄 봐야지 않고 쏘. 네, 수산이자네, 수산이자네, 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 에 뭔가? 자네 껍질 안으로 팔다리 있 산다. 아, 참, 어... 뭐 자네 샅구직구진지 어... 뭐야? 저리 가게. 어, 아, 자네 진짜로 가겠네. 고사리 재링겐가? 오, 아, 참, 나 도망가고 싶네. <웃음> 이거 느려가지고 도망가. 점량이 자네네 이리 와 보시게. 에? 뭐.. 왜 부르는 것인가? 으이. 그.. 밤길이 제법 어두니 강철이 자네가 점냥이를 데려다주는 것이 어떻소? 내가 말인가? 아이.. 필요 없는데쩝쩝쩝내 자네가 걱정이되어 하는 이죠 아유.. 이 자가 아주 정이 많은 자로구나! 그지그지 그치, 그치. 아, 알겠네 그럼 그 사후 자네 그 날도 추운데 이거 겉옷 입고 가시게 아유 커플룩이었어 심지어? 어, 어쩐지 안에 보이는 것이 약간 비슷해 보이더라니 고맙소 음. 자네 부탁하겠소 그래 그래 아이 뭐 호의는 고맙게 받겠소 음, 음, 자네도 조심히 가시게 응 음, 조심히 가시게 난 그래, 먼저 가야돼. 가보겠네 사우 조심히 가시게 알겠소 어, 어, 갑세 어, 어 갑세 갑세 근데 여기 에 어, 그러는가? 뭐 부르는가? 아니 여기 근처에 닭이 왜 이렇게 많은가? 어, 나도 모르네 응 음, 그렇구만 그 고양이자네 왜 모르는가? 그 자네 내가 담범이한테 들은 이름이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 그게 뭔가? 킹가시라고 하던데? 아, 그거는 이제 그내이름의 앞에 있는 것 중에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네. 아니, 그런가? 아니, 지금. 아, 자네 빨리빨리 좀 사시게 벌써 밤이 늦었네. <웃음> 아니, 지금 거북이라서 이렇게 가는 게인가? 아니, 내 말인가? 아니. 자네 말고 누가 있나? 아이 거북이라서 이런 것을 어떡하나 아니 나도테맡아주던데 어... 아니 아카는... 나는 지금 최대한 빨리 가고 있는걸세 어, 아까는 완전 순간이동처럼 갔더니? 응. 아이 내가 언제 그랬는가? 너 박제 수상해 아무래도 자네 집이 저기가 맞는가? 어... 어미줄이 엄청나게 많은 집인데 이 집인데? 그니까 말이네 뭐 그런 걸은 덕이라고 알았네 아니 근데 원래 이 집에 누가 살았는지 아시오? 왜? 나도 잘 모르네 관심 이 없어서. 음... 아유 여기 풍미 박산이나 구만. 그래 여기를 집이라고 줘놓고 아무튼 장산범이 그자를 조심하시게. 아 알겠네. 나 여기 구경 좀 해도 되겠는가? 어, 이렇게 허리반 집은 처음 보네. 어? 뭐? 아니 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뭔가 그 자네도 그 거시기 인간이었는가? 내가 왜 인간이었겠는가? 어... 하긴 머리통에 뿌리 달린 인간 없지 뭐라 했는 인간? 어... 암시롱 응 아휴... 아휴 이거 정리 좀 하고 가시 아니 뭐 내가 노지른 게 아닌데 내가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인가? 응 그냥 살다가 갈 걸세 앞으로 자네가 살 곳이니 이거 정리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 정말 정리를 해야 되는가? 아휴 참 그, 그래도 여기서 잘곳인데 이렇게 더러운데 아유, 잘 곳이. 뭐, 아 더러운데 그냥 자꾸 더럽게 뒹굴뒹굴하지 뭐 벌레 어... 나온다 벌레... 원래는 이미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가보겠네 어, 아무튼 간에 그래 그래 어, 잘, 가시게, 잘 가시게 잘 가시게 가는 길 어, 문도 닫아주고 가네 아 매너가 아주 오죠 진짜 아, 진짜 어, 오늘 하루도 좀 길었네요 근데 그래도 오늘은 뭔가 수확이 없지는 않아 어 봐봐 어 이거를 음. 이거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될것 같아. 응. 음. 돈을 일단 많이 벌어가지고 애들 거를 사고, 근데 이거를 그 악용으로 합쳐야 되는 건가? 일단, 일단은 애들 거 조각을 다 모으고 나서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음, 일단 조각 다 모으고, 그리고 일단 그 요괴들 집을 좀 뒤져보거나 좀 그래야 되겠어요. 응. 음. 이게 그냥 하나하나같 친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나.. 아.. 잘 모르겠어.. 근데.. 야영하 빨리 나와봐! 이거 뭐냐? 야 이거 뭐야? 음. 아 뭔데? 영하아 나 무서워.. 빨리 나와봐.. 응? 응? 뭐야? 응? 뭐 애들 소리 아니에요? 뭐야? 뭐야? 어? 야너 뭐야? 나왔네? 뭐야? 장산범 자네 장 나는 잊지 마시게 자네는 매번 방해를 하는구나 자리 많이 차올랐으니 얼른 집으로 돌아가시게 구요. 점량이 자네도 많이 놀라실텐데 얼른 들어가시게 어, 장산범 저자가 자네에게 짓궂은 동을한것 같소 어, 그래 일단 알겠어 어, 가보시게 오늘 자네가 좀 걱정이 되어 그러는데 음. 다른 요괴들이 자네를 해치러 올지도 모르니 자네와 함께 묵어도 되겠는가? 어... 좋소 좋소 고맙소 아니 나는... 근데 저자가 올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네 사실 늦은 밤마다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는지 주변을 돌아다니곤 하는데 장산범 저자가 자네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황급히 뛰어왔어 음... 아니... 아니 근데 저자 어제도 나를 죽이려고 했어 음... 네, 그래서 빨리 뛰어온 게 아닌가 어허, 일단 알겠어 그 먼저 자리에 드시게 그럼 난 창고에 가서 자겠네 아 자네가 왜 창고에 가는가 아 여기서 자겠네 그러면 응. 그러시게, 그러시게 그러시게 그 자네가 불편하다면 내가 저기 앉아서 자겠네 어 아니네 그냥 자도 되네 어. 아, 그럼. 잘 자시게 좋은 밤 되시게